안녕하시옵니까. 모험가님들이 소녀방시 모영순이옵니다. 반갑사옵니다. 모영순이에요. 반갑습니다. <웃음> 제가 매화를 키운지 이제 어언 2주가 되었사옵니다. 제 매화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키우고 있는 걸까요? 구독 <웃음> 저번 영상에 모험가님들 댓글을 보아하니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팩트를 말하자면 디자이너이옵니다. <웃음> 말투와 정신이 오락가락 되고 있다. 인정? 다들 혹시 접속하시고 어떤 순서로 근데 게임 돌리시나요? 레벨이 쪼렙이어서 계속 퀘스트를 깨고 있어요. 아 강화할 때 혹시 몇 퍼센트로 두고 강화하세요? 이게 점점 강화가 올라갈수록 비싸니까 60%로 계속 맞춰놓고 하고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스킬 순서 어떻게 놓고 하세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 좋은 장비 얻고 싶을 때 샵카츠 상점에서 열 개. 계속 돌려뽑는데 계속 노란색만 나오고 사실 제가 아직 빨간 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흥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인정? 그렇다고 빨간색 좋은 장비 찾아보니 끄작파 이런데서 얻어야 되고 어, 어느 세월에 걸나 요따한 고민들이 궁금한게 많은 고민입니다 구독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이게 맨입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옵니까요 녀석을 굉장히 들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요거 30개를 준비를 했다옵니다 여기 댓글로 플레이할 때 요런 루틴으로 효율적인 거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루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귀여운 흑정연 인형을 보내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또 만나요 그럼 소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이만 촘촘. 어느 날 보니까 5티어짜리 말을 받은 거예요 이름도 지어주고뿅 생성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마구칸이 있잖아. 상식적으로 마른 마구칸이 있을 거아니에요코 모양 아이콘 있는데 가봐서 양부 증막 이런 것만 있더라고. 이건 버그다. 없어졌다. 어느 날 영지를 보는데 마구칸이 있는 거예요. <웃음> 심지어 내가 마구칸 업그레이드도 했어. <웃음> 내가 내가 <웃음>